<목소리도> 아, 황시면못사려시죠 아이디 카드 주시겠어요? 여기 저희 출입부등록해드습니다 다듬을 사람으로 너무 추천하다고그 검청의 정보부장 있어 알지 채비그 기자들 아예 법제단 소속이 된 거니 오늘은 가르치게 오는 거채 그래서 우리 집이도 안 맞겠다 나가야 돼 외국 평가 후이겠다 바깥이 딱 좋아 가무 싫어 그끝그었 쳐. 지 너는 아저씨. 어제 쿠팡에서 시킨 택배가 와서 열어볼게요 근데 진짜 쿠팡이 로켓 배송이 되니까 자꾸 뭐가 필요하면 쿠팡에서 먼저 찾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. 이거는 믹싱볼이에요. 제가 베이킹에 관심이 많아서 재료들을 또 시켰거든요. 그래서 일단은 필요한 믹싱볼 이렇게 세 세트로 팔더라고요. 짠 너무 귀엽다. 얘는 저 커피머신 에스프레소 따를 때 쓰려고 샀어요. 그다음에. 저울 베이킹에 필수는 저울이 아닙니까? 그래서 검색해서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쿠팡 추천으로 구매했습니다. 만원 초반대에 샀어요. 이렇게 괜찮은 거. 그을때가몰뭐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Thank uh you. -huh. 바이스 바닐라 라떼 한번이 네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다 붙어있네 Thank you.